네 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콩콩입니다 어, 오늘 뉴스브리핑 3월 처음 진행하는군요. 3월 처음 뉴스브리핑인데 어, 비트코인 외에 별다른 뉴스가 없어요 오늘은. 그래서 어, 주요 일정, 호화폐별 <웃음> 주요 일정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 그리고 차트들 한번 살펴보고 어, 비트코인 차트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자 먼저 비트코인 관련된 소식입니다. 자, 안토니 팜플리아노라고 하는 모건 크릭 디지털 에셋의 창업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라이트닝 토치라는 프로젝트를 어, 시작했다고 합니다. 라이트닝 토치 프로젝트라고 하는 것은 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비트코인의 그 스케일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프로젝트죠.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러한 라이트닝 네트워크의 성공적인 테스트와 홍보를 위해서 이제 <웃음> 어,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가입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끼리 아이스버킷 챌린지처럼 어 다음 그그 그 뭐야 어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용자들한테 계속해서 그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한 단계씩 그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할 때마다 0.0001 비트씩을 추가해서 다음 사람한테 다음 주자한테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있는 사용자들끼리 계속해서 상화 어, 봉송하듯이 0.0001 비트씩 더해서 계속해서 전달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웃음> 비트코인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 성공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걸좀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잘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고 있다. 이거를 좀 어필을 하기 위해서 <웃음> <웃음>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정작 비트코인 차트는 어, 안 좋게 흘러가고 있죠. 어, 자 비트코인 차트를 좀 볼게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고인 같은 경우는 일단은 3800선에서의 어, 3800 주요 지지를 어, 이어가다가 계속해서 횡보를 좀 이어갔었죠. 횡보를 어,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다가 결국 박스권을 이탈한 뒤에 어, 계속해서 은봉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은봉을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지지선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전 은봉의 아래꼬리가 강하게 어, 지지를 받았던 약3700 3700 중심. 3700에 어, 한중반값3750 정도의 어, 가격에서 지지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음봉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강하게 나오고 있고 비트 파이넥스 기준인데 3750선에서는 한번 반응이 올 법합니다. 과매도 지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웃음> 이전에 음. 강한 반응이 한번 나왔던 지역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반응을 준 다음에 다시 한번 뭐 하방을 이어갈지라도 여기서는 에 반응이 한번 나올 법 합니다 자 이전에 볼린저밴드로 한번 볼까요? 지표로 한번 볼게요. 볼린저밴드 같은 경우 지금 스퀴전상이 상당히 강하게 발생이 된 뒤에 스퀴전상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래선과 윗선, 아래선과 윗선이 다이버전스, 컨버전스와 마찬가지로 강하게 모인 뒤에 이제 변동성이 강하게 어, 아래쪽으로 펼쳐지는 그러한 형상이기 때문에 어, 좀하방의 움직임이 좀 크게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오늘 유심히 살펴봐야겠어요 자 과매도지표가 나와 있는데 과매도지표가 바로 나왔다고 해서 바로 반등을 하진 않죠 네. 이후에 어, 다시 한번 안정권으로 들어간 이후에 어, 반등을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비트코인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바이낸스가 테더마켓에 어, 베이지거텐션 토큰을 상장을 했다고 합니다. 베이지거텐션 토큰 같은 경우에는 얼마전에 갤럭시 어, 갤럭시 S10 그 키스토어 그러니까 블록체인 지갑 관련돼서 상당히 어, 이슈를 모으면서 어, 한 60% 가까운 상승을 보였었어요. 차트를 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여기 <웃음> 어, 지난주 2월 25일, <웃음> 지난주 2월 25일에서 4일 정도 약 이틀간 이어졌던 펌핑이 약 50% 어, 가까이 되네요. 그래서, 어, 갤럭시 S10 후재를 얻고 60% 가까운 상승을 보였다가 테더마켓, 바이낸스 테더마켓 상장 이후에 덤핑이 나왔네요. 덤핑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약 50% 선에서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는 어, 대형거래소 상장 후재라고 해도 어, 선반영된 이후에 덤핑이 나오는 상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뉴스들 보고 이러한 뉴스들만 보고 바로 매매에 임하면 은 당하겠죠 네, 떨어지는 물량 그냥 받아먹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고요 아 미리미리 알고 있던 그러한 정보 그러니까 차트에 미리 반영이 안되어 있던 정보가 아니고서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포탈에 올라와 있는 소식을 가지고 어, 트레이딩을 활용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 베이지 어텐션 토큰 같은 경우는, 어, 테드 마켓에서도, 어, 이음봉이 마찬가지로 나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캔들 하나밖에 당연히 생성, 이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비트 마켓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덤핑이, 지난, 지난주 펌핑 물량이, 어, 덤핑으로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약피보나치 기준으로 0.5선, 0.5선에서는 비지를 좀 형성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뭐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시, 조심을 해서 어, 유의해서 지켜봐야 될 그러한 어, 종목으로 보이네요. 자, 그다음 그다음은 이제 미국 시간 미국 시간 기준으로 어, 3월 4일 오늘 오늘 주요 일정을 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코인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카이코인, 스카이코인이 메인넷 런칭을 한다고 하네요. 메인넷. 자, 메인넷 론칭 이슈는, 어, 예, 전과가 예전이었으면 펌핑이 충분히 나올 만한 그런 이슈였는데, 요즘은 그냥 뭐, 당연히 의뢰하는 것으로, 어, 인식이 되어 있어가지고요. 자, 메인넷 이슈가 28일날, 어, 저번 주말 가까운, 저번 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정도, 어, 그 시기에 좀 선반영 되었던 것 같아요. 약 40% 가까운 상승을 보인 다음에, 여기에서, 어, 작년 11월, 어, 작년 12월부터 만들어진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하는 그런 페이크 아웃, 어, 페이크 아웃의 모습을 보였다가 결국에는 어, 속임을 주고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온 상황입니다. 자 메인의 이슈는 메인의 이슈는 결국에는 어, 성공적으로 좀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활용을 못한 것 같은데 어, 지금 같은 경우는 MACD 영선을 돌파했다는 거에 좀 의의를 많이 돌수 있을 것 같습니다. MACD 영선 돌파했다고 하는 것은 이 후에, 반등을, 조정, 조정을 받은 다음에 지지받고 반등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스카이코인, 스카이코인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스텔라 루멘, 루맨, 루멘입니다. 스텔라 루멘. 자, 당이 떨어지고 있어요. 발음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스텔라 루멘, 뉴욕 미덥. 어, 스텔라 루멘이 뉴욕에서 미덥을 갖는다고 하네요. 자, 뉴욕이, 뉴욕이니까 아직 뭐, 음, 열리진 않은 거기 때문에. 뉴욕 미덥에서 어떤 깜짝 뉴스를 발표하게 된다면 차트에서 분명히 반응이 오겠죠. 스텔라, 스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스텔라. 스텔라 차트, 어, 켜자마자, 켜자마자, 음봉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있네요. 어, 그렇게 큰, 이게 차트를 좀 확대해 놓은 상황이어서요. 그렇게 큰 규모의, 어, 하락은 아닙니다. 지금 한 6.5% 정도의 하락이기 때문에. 어, 지금은, 지금은 비트코인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은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네요 자, 일봉차트인데일봉차트인데 MACD선이 0선을 넘지 못하고 시그널선이랑 다시 한번 데드 코러스를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이전에 바닥을 형성했던 약 85원, 어, 85원, 86원까지도 다시 한번 어,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네요 스텔라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매수 구간으로 볼 수도 있지만 지금, 장, 지금 당장으로는 지금 당장으로는 조금은 더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성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스텔라 만약에 스텔라가 여기에서 m c d 데스크로스를 만든 다음에 한번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를 좀 살펴본다고 하면은 이전 이전 반응을 줬던 그러한 가격들이랑 동일하겠죠. 81원 원 어, 81원 아니면 은 1.13 바닥인 78원 어, 여기까지도 좀 열어놓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음봉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음봉이 크게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인데요 약 91원, 어, 91원에서 이전에 반등을 한 번씩 줬기 때문에 그리고 가격에서 충분히 어, 프라이스 액션이 많이 나온 구간이 91원이기 때문에 90원선이죠 90원선 90원선에서는 한 번은 어, 꼬리를 말아 올리고 약 0.5선에서 리테스트 받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지금은 차라리 바닥을 한번 더 찍고 가는 게 조금은 안전해 보입니다. 스텔라 같은 경우는 네. 바닥을 한번 더 찍고 81원, 80원, 80원 부분에서는 좀 공격적으로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 자리로 보입니다. 셀라 뉴욕 미더업에서 어떠한 소식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차트로는 그렇습니다. 자, 하이드로, 하이드로 코인이, 어, 공식 웹사이트를 런칭을 했다고 하네요. 하이드로 코인이. 이거, 메인넷, 메인넷보다 못한 거 아닌가? 이거는? <웃음> 메인넷보다 못한 <웃음> 이슈 같은데, 일단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이드로. 하이드로도 뭐, 얼마 전에 큰 펌핑이 나왔었죠?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큰 펌핑이 나왔다가 계속해서 좀 떨어지고 있는, 하락파동을 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일봉 차트로 좀 보겠습니다. 하이드로. 자. 제가 이런 차트, 이런 모습의 차트를 조금 좋아해요. 어, 좋아합니다. 왜냐? 1.13 바닥이잖아요. 1.13 바닥. 요즘 같은 경우는 어, 쌍바닥 패턴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어, 쌍바닥, 쌍바닥이라고 해서 같은 지점에서 반등 주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인데 요즘에는 네, 1.13 되돌림 비율이죠. 되돌림 비율에서 여기에서 연장되는 비율, 연장 비율 1.13. 그서 지지받고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이게 하모니 패턴이랑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이퍼나 샤크 패턴 같은 경우, 이렇게, 1.13에서, 이제, 0, x, a, b, c, 이렇게 가잖아요. 네. 그래서, <웃음> 1.13 연장 비율에서 반등을 줄수 있는, 그러한, 어, 좀 매력적인 구간에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지표도, 지표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하이드로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비트렉스, 업비트에도 있나요? 업비트에도? 하이드로? 비트렉스에만 있다고 하면은, 어, 상당히 좀 접하기가 애매한데, 업비트에 비트마켓이 있네요? 하이드로가? 하이드로가? 그래서, 자,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하이드로 같은 경우는 비트마켓에서, 어, 조금은 어, 관심있게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음. 여기서, 차트를 적극적으로 보는 그러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요 뭐 전략 어, 매수 매도 손절 포인트는 딱히 짚어드리진 않을, 않을게요 네, 않을게요 이 선들만 그냥 잘 보십시오 이 선들 어, 타겟으로 충분히 삼을 수 있고 매수 손절 그러한 선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가격들 피보나치로 간단하게 적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자 자 못보셨으면 돌려보시면 되는 거고요. 웬만해서는 전략은 자세하게는 안 드릴 거예요. 차트를 자세하게 볼 시간이 없는 방송이기 때문에 자 스카이코인 이렇게 봤습니다. 스카이코인 봤고요. INS, INS, INS 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INS 코인, INS, INS, 음, 얼마 전에 계속 좀 유심히 봤던 코인인데 인솔라 코인이라고 합니다. 인솔라, 자 인솔라 뭐 지난, 그 이벤트들 말고 3월 4일날 퍼미션드 테스트네 테스트넷이네요 테스트네 기존에 예정되어 있던 테스트넷이 아, 오늘 실행이 된다고 하네요 별영향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비트 따라서 할것 같습니다 자 차트로만 놓고 보자고 하면은 약 285원 어, 285원에서 상당히 많은 어, 가격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요 어, 이렇게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서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번 반응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입니다. 인솔라. 인솔라. INS는 많이 봤는데, 인솔라라는 건 처음 알았네요. 인솔라. 자, 인솔라 코인도 지금은 계속해서 좀 떨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 285원에서는 다시 한번 반응을 줄수 있는 그러한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INS 코인. 자, 마지막.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IoT X, IoT X, IoT X도 많이 여러분들 익숙해서 어, 잘 아실 겁니다. IoT X, IoT X, IoT X는 어, 올비트 컴피티션 엔즈 어, 무슨 이벤트일까요? 이게 음, 무슨 거래소에서 이벤트를 하나고요? 어떤 양식을 어, 작성을 하면은 보상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하고 있답니다. 어, 어, 추천 이벤트네요. 추천 이벤트. 어떤 구글 폼을 그 작성을 해서 내면은, 어, 천 IoTX를 준다고 합니다. 천 IoTX를. 그래서, 이게 오늘부터 시작을 하나 봐요. 어,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어, 결과 집계를 한다고 하는데, 글쎄요. 글쎄요. 어, 글쎄요. 자, 차트에서는 그래도 조금은, 어, 차트만 보고, 판단하자고 하면은 상당히 조금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쌍바닥 패턴도, 쌍바닥 패턴도 한큰 뭐 쌍바닥 패턴도 어,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음. 작은 쌍바닥 패턴도 한번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 지금은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겠지만 뾰족해 뾰족하게 하고 둥글게 만드는 아담과 이브 패턴 어, 이런 것도 좀. 어,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IoTX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목선까지는 일단 타겟으로 보고 어 여기까지는 상승을 할수 있겠구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 7%네요. 7%. 10%. 지금 포지션을 잡으려면 은 조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 조금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요. 여기 227 사토시 음 여기를 넘나 못 넘나를 조금은 어 주의깊게 살펴봐야 될것 같아요. IoTX 같은 경우는. IoTX 같은 경우는 어 지금은 여기 2008년 9월에 만든 저점보다 조금은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요. 지금은 이러한 트렌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이런 트렌드를 그을 수 있죠, 당연히. 그렇다고 하면은 그렇다고 하면은 어, 심플하게 보면은 심플하게 보면은 일단은 어, <웃음> 이렇게 어 위선들을 그어서 만든 이러한 어, 상승 채널과 하락 채널을 이은 그러한 어, 삼각형 수렴 채널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목선 돌파 하게 되면은 어, 여기에서 그은 어, 요 하락 트렌드까지 하락 트렌드까지는 한번 닿을 수 있겠구나 어, 요 안에서 파동이 이어지겠구나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대략적으로 약한 퍼센트가 꽤 높네요 꽤 높네요 어, 지금은 지금은 어, 요긴 꼬리가 이 채널에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이거를좀 판단하기에는 좀 자세히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일단은 요 복선을 넣으면 은 조금 더갈수 있다 어, 이렇게 좀볼수 있습니다 약 30% 정도는 어, 추가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음. 자 오늘 뉴스브리핑 이렇게 살펴봤고요 어, 점점 갈수록 뉴스가, 어, 뉴스가 별로 없습니다 뉴스가 별로 없고 그래서 어, 뉴스가 별로 없는 날에는 주요 일정들 살펴보고요 어, 좀 중요한 이슈들을 가지고 있는 코인들 위주로 차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내일도 뉴스브리핑으로 한번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